안녕하세요 묘입니다 지금 시간은 딱 10시 반이네요 아침 10시 반 남들이 출근하고도 남는 시간 근데 저는 어 일을 그만두고 유튜버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게 없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지내냐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일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, 너, 달콤한 냄새나 누 일단 볼링장으로 갈거냐? 아니 그러면 PC방? 어. 오늘 백수의 첫 브이로그 PC방으로 시작합니다 순천 PC방은 이렇게 어두컴컴하니 생겼어요 아 비린내도 나고 여기 옆에 술집이 있어서 그런가? 아 비린내 아,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우리가 첫 손입니다 맨날 털어가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이거랑 이거 그리고 뒤에 거 저거 어 여기 있네 여기도 있다 어 그래 둘 중에 이거 쓸게 어. 상관 없지 어. 시작하려니까 연결이 끊겨 있네요 야가 가지고 뭐냐 한번 해드려라 아니, 아니, 아니, 안 된다. 프로 아 그래 어 뭐지 왜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 이쪽은 시작이 안 됐거든요 선물이 됐어 식품 공짜 <웃음> 문제가 맞누. <웃음> 사용 종료가 안 눌러지나? 안 된다니까, 지금. <웃음> 뭐지? 버무르기까 오케이. 실버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어? 우리 전부 다 AP 냐？어떡 하냐？지성 저희 전부 다 AP 예요 저희 보 뛰오 브랜드 제라스 전부 다다 AP 입니다. 15 고고 <웃음> 괜찮아 오래 입니다이게 아침 에라서 그런가? 계속 튕기 는게 아기 어 좋아요. 잘 먹으라 오공아 가격이 이게 서울도 가격이 이런식인건가? 소독소독은 근데 먹을만해 2천원에 아근건좀 비싼 감이 없잖아 실버 갈거니까 어? 그만 알바가 나 손잡았어 아이스티 얼굴만한거 2천원 두 번째 승리 좋아요 자 막판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서포트 베이가 원딜 네왜 저희가 부른 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또 전라도 순천에 여기 열점짱뽕 여기가 은근히 맛집이면서 가격도 싸고 쌈 마이로 먹을 수 있으면서 되게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여기 가보도록 할게요. 짬뽕집인데 짜장면도 유명해. 원래 2,900원이었는데 짜장면이 4,500원으로 바뀌었어요. 어쨌든 지금 여기 짜장면 4,500원. 저희 짜장면 두 개요. 짜장면 두 개요? 네. 어우. 시킨 지 1분 만에 나왔어요. 어 내가 예, 맛있는게 고기 숯불맛이 나서 좋아 예, 아쉬운게 두 젓가락 밖에 안먹었는데 지금 한 젓가락 밖에 안남았거든요 한 젓가락에 천원이에요 어우 뜨거라 기를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잔 뜨아 1 5 0 0 뜨거운 거랑 찬거 하나씩 네. 뜨거운 거랑 찬거 아메리카노라고도 아니네 감사합니다 한 번에 10개 입으면 했 그냥 1개 말게 네. 한번 왔었을 때 야무지게 칩니다 어느 날은 20게임씩 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한 10게임씩 치면 좀적당하더라고요이 공으로 연습하고 싶어서 훅공인데 이 공으로 연습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하나만 2장 피가 새어, 새어 나온다. 이 밴드 있대? 어 이때 손인장에 <웃음> 밴드도 있고 좋네. 거의 열정은 프로 선수급이요 나이스 커버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같이 쳐요 네. 이제 가시는 거예요? 아, 이제 네, 네. 이제 출근하셔야 돼요? 네, 출근. 아 출근, 네, 이제 출근. <웃음>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어디서 오셨어요? 저 호주랑 중국에 저... 있다가 아. 살다가 왔어요 Hey how are you? Great you're, right. <웃음> you're from... You're from... You're ODI, right? No no no No no no From Korea? Yeah 아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아 저도요. 이게? 0797이요. 아, 아. 0797. 네. 제가 네. 저장. 다... 미용? 네네네. 되게 미용하는 오빠, 아. 오빠 줄임말이에요. 아, 미용하는 오빠. 헤어드레서인데,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, 지금. 아. 그, 어. 아그 친구. 제 친구예요. 아, 반갑습니다. 예. 네. 네. <웃음> 얘는 아이라서, 이 MBTI 알아요? MBTI? 아, 네네 네, 알아요. 아, 아이로 시작하신구나. 네. 저는 이. 저 옛날에 이었는데 아. 코로나 이후로 아이로 바뀌었다가 아. 다시 이로 가는 중이에요. 아. 아 볼링 끝나고 지금 제 친구의 아기들을 데리러 왔어요. 여기 어린이집에. 네, 안녕하세요. 택시비 있어요? 근데 택시비 있어? 돈 있어요? 돈? 안녕? 지구로 모셔다 드리면 되나요? 에? 서율이 집에 갈 거야? 에? 승차감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어? 괜찮아 승차감 괜찮아요? 아빠가 좋아? 삼촌이 좋아? <웃음> 승차감 안아? 근데 애가? 뭐지? 어 승차감을 모르겠지? 서율이 여기서 걸어갈 거야? 여기서 걸어갈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삼촌이 집 앞까지 데려다 드려요? 아니면 여기까지 모셔다 드려요?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거야. 여기서 내려서 걸어갔고요? 아. 어? 응. 걸어간다고? 당황스럽구만 내 플랜에 없단 얘긴데? <웃음> <웃음> 아 택시비가 부족하신가봐요 손님 <웃음> 도착하셨습니다 <웃음> 가자 음, 바이바이 <웃음> 음,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 <웃음> 다 씻고 잠옷차림으로 아기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미용사한테 자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잘라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미용사한테 자르는 게 좋지 소 큐트하지? 베비하네베비하지 소율아 앞머리 왜? 돈 줘야지 아무 돈, 돈 없어? 잠깐. 머리 풀어볼까? 가정용 가위 <웃음> 눈 감아! 암! <웃음> 암! 암눈 감아! 나도 잠옷 입고 컷 하는 거 처음이야. 왜? 신세대잖아. 그렇지. MZ세대지. 아니. 서우도 머리 잘랐지, 삼촌이랑? 응. 어, 서우리도. 고개 들어봐, 서어 응? 귀여운데? 깡꿍 삼촌 갈 건데? 삼촌 갈 거라고? 야, 유리질척대는거 싫어해. <웃음> <왜? 웃음> 아니야, 서유리 이거 좋아해. 설거 <삼쳐> 갈거야 거미 이건 뭐야? 이거? 어. 어? 그 그거 바퀴벌레 이게 바퀴벌레? 응. 바퀴벌레는 인구가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우! 우다! 우다! 우다! 우다! 우다! 우다! 자다서했유리죠 자, 갑니다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. <웃음> <웃음> 자, 같이 가봅시다. 서유리를 이렇게 안아주고. 아, 자, <웃음>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음음 <웃음> 앞머리 잘라주고 밥 얻어먹는거 국룰이잖아요 어,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파티구만 여기 또 아, 밥먹었도 되냐? <웃음> 밥 먹어도 되냐? 만요 잠시만요. 잠시요잠좀만요잠시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 저희도 감사합니다 여기. 하 이게 뭐야? 흐율이 <웃음> 뭐야? 못 <너> 보았어? 뭐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콜라 아니야? 콜라 나왔어. 삼촌은 이거 뭐야? 그린, 그린 애플. 어, 어, 그린. 감사합니다. 이거 빼도 되지?